신작 킹오브 파이터 15뉴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 여성 캐릭터는 주인공 슈네의 라이벌로 보입니다. 그리고 슈네와 같이 악마의 힘을 가진 것을 알수 있죠. 스토리 주요 메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군요. 역대 키오브 파이터 스토리 사가중 슈네이가 최악이라 평가 받는데요 슈네이가 역대 주인공들보다 디자인이 별로인 점도 있고 별다른 활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번엔 슈네이가 역대급으로 활약한다고 예고했는데요. 과거 죽었던 애쉬 크림슨도 부활하여 기존 주인공들 모두 출연이 확정된 판에 어떤 활약을할수 있을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킹 오브 파이터 13 에서 사이키가 시공 왜곡의 여파를 일으켰고 결국 킹 오브 파이터 14 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중어 덩어리가 모여 버스라는 괴물이 탄생했지만 파괴되자 그의 몸속에 있던 망령들이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이 확정된 캐릭터로는 크리스 셸미 야시로 애쉬가 있죠. 킹오브파이터14 공식 코믹스에서는 게니츠, 네스츠 보스들도 부활했습니다. 애쉬의 부활로 사이키도 부활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역사가 꼬여 과거로 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보스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츄네이가 누군가를 구하려고 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이죠. 만약 과거로 가는게 맞다면 d l c 클래식 레오나 캐릭터로 볼때 킹오브파이터 96세계로 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또 다른 예상으로는 오로치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치사천왕들의 킹오브파이터 참가 목적은 한가지 뿐입니다. 킹오브파이터를 이용해 오로치를 부활시키는 것이죠. 삼진기의 모습이 자주 나오는 것으로 볼때 스토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오로치가 부활했다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마블 어벤져스 처럼 과거로 가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요 킹 오브 파이터 팬으로서 기존 망가진 킹 오브 파이터 스토리를 이렇게나마 리부트 해주고 슈네이가 사라져 준다면 슈네이 안티에서 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펜스 용의 힘 떡밥은 이번에 나오려나요?